네, 오늘은 61쪽 빛괴의 초육교부터 보시죠. 초육은 발모여라 이기로 정니에 길하야 형하니라 대여 빅괴치모이상자는 이 군양 군음이 동체하야, 육혈연지상야람, 태지시제 이 통정위기리오, 비지시제 이 통정위형이람, 지대소인 외군자로 위피지의하고 고이의 초역피제하로 위군자지도하니 역수시취의하야 현동부상이란 비지시에 제하자는 군자야니, 비지삼음이 상계유흥이로됨, 재피격지시하야 겹절 불상토고로 무흥이란, <놀람> 소유기는여 기류로 청고기절하님 즉처피지기리요이기도지협야란 당피는 진자는 소이냐오 군자즉신도면화이니군자진퇴미상불여기류동야람 산음체하야당비지시하니. 소인니여유이진지상 이요, 이 초지야, 즉미형야람 고로케 기성즉 길이 형님이 개능 여 시즉 편이이 자의람. 상할팔모청 기은지체군야람효예이육자수어하로 명군자처하지도하고 상해 부추명 이상군자지심이람 군자 고수 기절하야 이처하자는 비나도 불진 독선야람 이기도 방비하야 불가이 고로 안지. 고미상불제천하야람 기지상제특구 기지상제특구니 진하야 이강제천하구로 알지제군야람 소인의 네 편위군자 짓는 이 애군 위념하야이 불개 기사의란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빗자도 비색하기 시작하는 첫단계예요 그럴 때는 아직 꽉 막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는 군자의 모습을 그르는 것이 초육교의 뜻이에요. 초육은 발 모여라 이 귀희로 정인이 길하야 형안이라. 초육은 뽑을 발자고, 띠모 자고, 여 자는 이게 막 엉킨 거니까 얼기설기 엉켜있는 띠짱, 띠를 뽑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기휘로, 휘자는 이게 물이 물이 짓다 모여들다 그런 뜻이니까 그물이로서 정인이 곧게 나가는 것이니이 빗괴는 천지빗괴니까 천지, 천지 밑에 있는 삼음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거지요. 택괴는 지천태니까 밑에 있는 세개에 있는 삼량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마치 띠장이 엉켜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 길하야 형하니라 길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참말 뜻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태여비계취모위상자는 태궤와 빗궤가 다이띠 모자인데 이 띠로 띠를 취해서 상을 삼은 것은 이 군양군음이 동재하하여유결연지상열세라 군양군음이 군양은 밑에 있는 세계의 양효 군음은 세계의 음효지요 군양과 군음이 함께 아랫자리에 있어서 아랫자리라는 것은 상괘와하괘로볼때아랫자리인거예요 그죠? 결련지 상이라 서로 이끌어줄 견자에다가 연결할 연자니까 서로 연결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포기 뽑으면 한 포기만 뽑히는게 아니라 한 포기를 뽑으려면 옆에 있는 후기까지 같이 딸려오는 띠짱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태지시엔 이 태통하는 시대에는 즉이 동정위기류 태계에는 그 이렇게 썼다는 거죠. 동정위길 함께 정자는 갈정자잖아요. 함께 가는 것으로 써 길하다고 여겼고 비지시엔 꽉 막히는 비색한 그때에는 이 동정위형이라 함께 곧게 지켜나가는 거지요. 정이라는 것은 함께 곧게 지켜나가는 것으로서 형통하다고 여겼다. 해요. 시, 이, 내, 네, 소, 인, 외, 군자로 위, 비, 지, 이하고 이 빗괴의 처음, 음, 빗괴를 소개할 때는 내, 네, 소, 인, 외, 군자. 소, 인은 안으로 파고들이고 군자는 밖으로 내밀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빗개의 의리를, 의미를 삼았잖아요. 빗개가 되는 그 뜻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부이, 초육, 비이, 재하로, 위 군자지도하니. 그런데 여기서는 또, 터다시, 초육, 초육효가, 초육의 비색함으로써 초육효가, 빅대인데도 불구하고 맨 아래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으로써 군자의 도를 삼았으니 역수시취의하야 변동무상이라. 역은, 역은 수시취의예요. 때에 따라서. 때라는 건 가만히 있는 때가 없으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때를 따라서 의를 취해서. 변동무상이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요. 그런데 비지시의 제하자는 군자야니 이꽉 막히는 비색한 그때에 제하자 군자야니 맨 밑에 있는 것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군자이니 왜 군자라고 썼을까요? 이게 지천태니까. 밑에는 양효들이 딱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군자와 소인을 가지고 말할 때도 양효는 군자, 음효는 소인,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밑에 이 비색한 때에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비지 삼음이 상계 유흥이로 돼이 빚개의 삼음효가 이게 상계에 있는 세 음효가 상계 융융이로돼 윗자리에서 다 서로 호응하는 관계가 있지만 제 비격지시야야 비라는게꽉 막힌다는거고 격자는 격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막혀서 떨어지는거니까 비격한 그런 때에 있어서는 격절 불상통으로 서로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끊겨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응의라 분명히 음양이 짝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음양 음양 이렇게 초하고 사하고 이하고 오하고 상하고 육하고 다 맞는데 근데 이게 때가 어느 때냐면꽉 막혀서 통하지 않는 때란 말이지 분명 그 음양의 위치는 딱 갖춰져 있을때꽉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무, 응, 의, 서로, 응, 하는 의리가 없어지더라. 초육이, 능, 여, 기리로 정고, 기다라니. 그런데 이 초육효는 초육이니까, 초육이니까, 음효로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 보니까, 여, 기리로그 같은 류로서 같은 그 음유끼리 정고, 기자란이 굳, 굳게 그 절개를 지켜나가고 있으니, 즉, 처, 비지, 길이 그런 입장으로 볼 때, 꽉 막히는 그런 세상에 처한 입장으로 볼 때는 기란 상황이고, 기, 토지, 형, 야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토가 나중에 형, 형은 이제 펼쳐지고 풀어진다는 뜻이지요. 도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당비능진자는 비색한 때를 당해서도 능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누가 나서요? 후인이고 군자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군자직 신도면화이니 신도는 도를 펼친다라니까 도는 거슬릴 수 없으니까 아 비색한 때를 당했으니 비색한 상황에서는 비색한 상태로 처신하는 법이 있지요. 그래서 중용해 보면 소기위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밖에 는할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도예요 도는 펼쳐지면서 그때 변이 돈는 도대로 가고, 괜히 잘못 깝죽되다가 자기 화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화인이 이 미색한 때는 화를 면하기만 해도 대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군자 침퇴 이상불 여기 동의하라. 그러니 군자가 나설 때나 물러설 때가 일찍이 그 같은 친구들과 더불어 하지 않을 때가 없더라. 이런 그러니, 막, 꽉 막히기 시작할 때에, 같이, 아, 참, 이게 참 세상이 막혀가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럴 때 우리끼리라도 잘 지켜나가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니까, 형통할 형자를 쓴 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삼음제하하야 세음효가 아래에 있어서 당피짓이 아닌, 귀색한 때를 당했으니, 소인이 연류의 진지상이요. 이게 본의하고 정전하고는 의미를 다르게 풀고 있어요. 소인들이 연류의 진지상. 그 같은 소인배들끼리 연대를 해서 나서는 상황이고, 초지압 즉미협야라 근데 이 초, 처음이니까, 초자지요. 초짜의그 잔악함 그런 악함 같은 것은 미형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개기정즉 길이 형이니. 그래서 그 그들에게 곧게 나간 이 여기서는 정자가 바르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바르고 곧게 지켜 나가면 길하여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계를 붙였단 말이죠. 대능여시면 즉 변입이 군자이라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다 대개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그 악했던 것이 변화가 되어서 군자가 될수 있을 거다 이러죠. 여기 주자는 소인배들한테 무리를 지어서 고든 쪽으로 바른 쪽으로 돌아가도록 경계하는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정전은 군자가 이런 비색한 때에 낮은 자리에 처해서 자신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화를 피하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상은 또 달리 다르게 풀고 있어요. 상활, 발모, 정길은 지, 제군, 나라. 이 지, 제군이라는 세 글자가 이제 그렇지 발모, 정길이라는 말은 뜻이 예, 제 군, 임금에게 달려 있다 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임금의, 어떻게 보면, 임금이 처리해지는 대로 임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하는 거예요. 효에는 이육 자수어 하로 명 군자 처하지도 하고, 이 음효인 육, 육이, 음효가 하수하맨아래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써 군자가 처하, 낮은 자리에 처하는 도리를 밝혔고 이정절은 그런 의미로 일색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상은 여기 상에는 부추명 이상 군자지심이다. 또다시 <웃음> 군자의 마음자리를 미루어 밝힌 내용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꽉 막히는 그런 세상에 군자들의 마음자세는 어떠냐? 치지의 아, 군자라. 이꽉 막힌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임금이고 더 막히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임금이다 보니까 여기 임금분자를 썼지만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고 학교로 말하면 교장선생님이고 그분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풀이안다어요 군자 고수 기자라야 군자가 붙게 그 절개를 지켜서 이 처하자는 그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비 따거 불진 독손냐라 이 기도 방비하여 불가 진고로 안지이니 신고 미상불제 천하야라 군자가 굳게 그 절개를 지켜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낙어 불진 독선야라 진출할 수 없어서 홀로 독선귀신이란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선을 지키려는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낫자는 그런 낫자예요. 이 기도 방비하여 그 도가 막 비색할 때가 되어서 불가진 거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안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그것을 안지 편안하게 여길 뿐이니 심거 미상불제 천하야다. 마음은 진실로 일찍이 천하에 두지 않음이 없어요. 군자의 마음은 늘상 천하를 바른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기지상재특군이 지나야 그 뜻은 항상 특군이라는 것은 임금한테 인정을 받는 거지요. 특군이라는 게. 임금한테 인정을 받아서 진출해가지고 이 강제 천악으로, 이 천하를 편안한 세상으로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말이죠. 고로, 그래서 지제군녀라. 뜻이 임금한테 있다라고 풀이를 한다는 거죠. 거기 점산 박씨와한 줄을 좀 잠깐 보시죠. 평화할 때는 자기가 묘당에 있기 때문에 궁중 안에 있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뜻을 밖으로 뻗어나가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말하면 청와대 근무한다고 청와대 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걱정하고, 그리고 비색할 때는꽉 막히는 때다 보니까 임금의, 임금한테 인정을 받아야 비색한 것을 어떻게 열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안에,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의 주인이 임금이다 보니까 지제군 뜻이 임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변위 군자직 소인으로서 소인 행, 행색을 하다가 변화돼서 군자가 되게 되면 능이 애군인어가능히 임금을 아끼는 것으로서 생각을 삼아서 이 불계 기사야. 그 사사로움을 계산하지 않을 거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에는 뜻이 임금을, 어, 생각하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군후민의 그런 자세지, 여기서는. 그죠? 먼저, 군주를 먼저 생각하고, 임금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고, 맹자에 보면은, 격군심지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천하가 흐트러지고 혼란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군주이기 때문에 그 맹자 같은 그런 대인은 그사사건건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비하지 않고 임금에 비뚤어진 그 마음만 바로잡는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격군심지지거든 그게 바로 지제군야의 예가 되겠지요.